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1주차장은 자원해수시설와 차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2021년 2022년 한국관광백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백선 광명동굴인가봐요 예, 예, 1주차장 What? 와서 지낸게 왔다는 왔다는 경기도 광명시강로 85번 길에 있는 광명동굴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쭉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굴입니다. 저기 제1 출입구가 나오는데 여기 폐기물 처리장인 거 여기 헨니 다저 건너편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빠른 길이 있고 저쪽은 완만한 길이 있는데 빠른 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길이고요 보니까. 계단길입니다. 강맹동굴 제 1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몇 표소를 향해서 성인 기준 6천원에 몇표를 하고 지금부터 강맹동굴 입장료 6천원입니다 주차요금 4천원 하고 하니까 많은 날아갔네요 강맹동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요저 위에 있는 곳은 어린이들 보는 체험관 인가봐요 그래서 광명동굴 입구 이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아이들 체험탐하고 이쪽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다시 여기 동굴 보는 곳입니다. 광명동굴은 기존에 광산을 채취하던 곳인데 지금은 테마동굴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100만 이상의 광동굴 입구에 찾는 왔습니다. 아마 이쪽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강릉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요 여기 물이 있고 바람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윈들로드 홍절루가 이곳은 1912년부터 1972년까지 60년간 광산을 채취하던 곳이 폐광되어서 오늘의 테마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광물 켜던 곳이라 지금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계단행으로 철길로 되어 있었나봐요 지금은 걸어갈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깔아놨습니다 1 1년에 여기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채광하던 곳입니다 주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 8월에 동굴의 여행해 가지고 아마 최고를 일대 마지막으로 한것 같아요 오, 엄청나네요 2010년 8월에 동굴 내부의 새우젓 저장모습이라 되어 있는데 아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여기 한이3도 정도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엄청 추워요 아니 채광굴에서 아, 이제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한 오늘과 같은 현장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2011년 4월 동굴 개발 당시 현장 모습이고 아, 지금은 물이 많이 흘러요 지금 아, 엄청나게 흘러요 나중에 끝을 가봐야 될것 같아요 밝은 조명 빛이 나옵니다 여기에 와 엄청나네요 관람 방향은 오른쪽으로 쭉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가 원홀 광장입니다 원홀 스퀘어 원홀광장에서 쭉 돌아가지고 황금길에서 와인동굴 쭉 보고 나중에 이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원홀광장에서 안쪽으로 이제 관람 방향을 잡아서 빛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우. 여기는 빛의 광장입니다 빛의 광장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빛이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명동굴입니다 원래 채광을 하던 곳인데 이렇게 2011년부터 개발을 해서 오늘은 광명소로 받고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10대 관광 명소 중에 하나. 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의 어항이네요. 부와 복을 기원합니다. 금룡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룡. 아, 여기에 있습니다. 금룡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금룡. 동굴 예술의 전당 동굴의 동굴의 이곳은 동굴내에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2013년 6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굴내에 총 자석이 350석 정도 되고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것은 빛으로 우리들의 상상을 그려놓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빛과 색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상상의 세계로 쭉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름답네요 빛으로 연출해주는 책으로 연출하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방금 전에 동굴 예술의 전당 미디어 파사드 쇼를 보고 이제 황금길 소망의 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굴 아쿠아 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굴 아쿠아 월드로 가봅니다 동굴 아쿠아 월드 동굴이 약간 밝아졌어요 어, 인디언 나이프피쉬 라고 돼있어 인디언 나이프피쉬 인디언 나이프피쉬 그럼 야뭐 이게 피라나입니다 피라나 생긴게 피라나 피라나 동굴 아쿠아인데 오 동굴 엄청나게 높은 곳이에요 여기 이제 납작류단 보들치인데 정시대 물고기들 폴립테루스 세네가라고 스포티드가 실버 아로와나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의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아마존 지역의 물고기라 그림 같아 물고기들이 이제 동굴 아쿠아 월드를 보고 황금길로 갑니다. 골든 로드. 아, 드디어 황금길입니다. 반짝반짝 하네요. 대리 그려져 있고, 여기. 여기 풍요의 여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초신성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곳이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황금 롯 황금패 소망의 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여기에 걸어 놓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황금패 황금패를 사용하면 5,000원이네요 5,000원 샀다는 걸 기록해 놔야지 자 황금패 5,000원짜리 카드를 네. 끌주세요 이렇게 돈만이, 복만이 오래오래 적어 놨습니다. 복을 했겠습 여기는 황금폭포 동굴 지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동굴 지하 세계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동굴 지하 세계는 대단히 163개. 약 5분 정도 걸리고 30m 된다. 계단이 36개고 전체 보는 데는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이 응. 동전을 아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뭔가 집기들이 다 있어. 동굴 응. 지하 호수입니다. 무려 275m로 깽도에. 저 아래 동굴 속. 아 이제 판타지 메타갤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용과 헐크와 반지의 지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용은 국내 최대 용드기로 41m에 무기가 8m로 지는 여기는. 에 불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아, 뚝뚝 떨어지네요. 강맹동굴 안에, 여기에 옛날에 새우젓을 여기다가 쭉그 했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강맹동굴과 소래포구 새우젓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아마 근대 역사가 되어 있는데 글쎄, 광산의 심장, 군양기 레일, 광차, 광맹동굴, 경도가 342,797평방제곱미터가, 총 길이가 275m입니다. 경기도 광맹시 가학동, 1912년부터 시작해서 1972년까지, 한 60년간 경도로 사용했고, 경도 갱도 길이는 총 7.8km입니다. 그 중에 2 k 로만 개발했고 갱도 청수가 9개 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동굴 식물원으로 왔습니다 보타니칼 가든이라고 되어 있고 와인 동굴 네. 케이버 더빈 와, 동굴 내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입니다. 광명동굴 천년 지하 안반수 일급수. 진사와 같이 드라마 촬영지네 동굴 테마파크 아, 와인 동굴입니다. 와인 동굴 와인 동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돌입니다. 강맹 와인 동굴 자, 다양한 3개의 와인들이 디스플레이가 되 있습니다 로제와인 스위트 레드와인 드라이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아이스와인도 있고요 여기는 와인이 DP가 되어 있고 영동와인 판매도 하나 봅니다 가격도 적혀 있는 거니까 판매도 하는 것 같고요 자 안쪽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강로 8 5번 길에 있는 광명동굴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명소와 경기도 10대 명소에 포함되는 광명동굴은 1912년 일제의 자원 수탈 목적으로 광산으로 개발이 돼서 시온강상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폐광되었다가 오랫동안 새우젓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2011년 8월에 이곳에 오늘의 테마 파크공원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고 입장로는 성인 기준으로 6,000원입니다. 주차요금은 4,000원이고 기본적으로 많은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정말 한 번은 반드시 찾아야 할 관광 맹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